이쁘다 그래도 예쁘다 엄마 제로이 밟아봐 <웃음> 담당이 안돼 정 δ ε <웃음> 너무 예쁘다. 완전 멀쩡한 멀쩡한 꽃들이 다 떨어져 있어. 깨끗한 거. 어? 깨끗한 거. 깨끗한 거. 깨끗한 거. 깨끗한 거. 깨끗한 거. 근데 여긴 사람 되게 없다. 되게 저긴 사람 바글바글한데. <웃음> 얼굴 좀 찍자 우리 아기. <웃음> 아고 예뻐. 꽃비가 내려요. 응? 꽃비가 내려요. 예쁘다. 어? 너 엄마 원래. 벚꽃 자체가 막 떨어져있고 그러지않나? 아니 근데 벚꽃이 활짝 폈다 그 다음에 떨어지지 막 근데 막 바닥에 원래 바, 벚꽃 큰 벚꽃나무나 떨어지 작은 마라거 떨어져 봤자 얼마나 있겠나 양주처럼 벚꽃이 크거든 아 그래? 양주천으로 한번 잘해. 넘어가 봐야겠다 하자 말 배고프다 <웃음> 빨리 <웃음> 빨리 갈래 얘어얘 <웃음> 어, 얘 엊그제도 이러고 그냥 말더리 아직 <웃음> 오네. 엄마 기다리네. <웃음> 아, 미친. 선생님는데로 <놀라> 와. <놀라> <놀라> 남을 수가 데롱아 제로이 좋겠다 힘들면 안아줘 업어줘 들어줘 좋겠다 귀여워. 예뻐. <웃음> 엄마 예뻐. 귀여워. 어 그래? 대롱이랑 자전거 타도 귀엽겠다. 귀엽겠다래 재밌겠다. <웃음> 어디서 보니까 예쁘구어 저거 이라 그런가봐. 근데 다 초록이 났어